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, 지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의 발전과 남북 평화 통일의 입거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제 변명이 평화의 사돈데요 평화 통일사 애들들 교육시킬 때그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가들이 붙여준 호칭입니다. 아무튼 평화가 이 지구, 위치구, 지구촌에 평화가 하루속히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, 아직은 전쟁의 목그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, 참 안타깝습니다만, 아무튼 이 학교가, 우리나라 남북통일도 이루어지고,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데, 정말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